오, 이건희 회장님의 어느 수집가의 초대 전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작품을 보실 때는 전시회에서 작품을 보듯이 천천히 Thank you 이번 작품은 제가 소개하고 싶은 순서대로 작품을 소개하였습니다. 1번 문, 2번 김시연대기, 3번 석인산, 4번 부층의 초상화로 순서가 나눠집니다. 주시겠 습니다. 시작을 알리는 의미와 같은 느낌을 줍니다 김씨 연대기 작품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현대사의 굴곡 속에서 김씨 가족을 지켜낸 기아집과 주름진 노부부를 상징적으로 표현해낸 그림입니다. 속에서도 가족을 지켜내기 위한 굳건하게 터전을 일구고 살아갈 윌 세대들의 삶이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마을을 지키기 위해 풍수지리상 약한 곳을 메워주는 장승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뭉친 초상의 작품입니다. <목소리> 이 종은 최초로 프랑스 유학길에오